또 오늘 운동을 배우러 왔습니다 우리 이준호 선생님이시니다 와, 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준호의 더 퍼스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뭐예요? 목장갑 또 제가 운동 스승이 없어요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 운동을 해서 프로까지 땄었기 어. 때문에 다른 분들이 많이 다를 수 있어서 팔꿈치를 최대한 최대한 앞으로 빼셔야 돼요 그리고 각도를 살짝 뒤로 누운다 생각하시고 반방 올라가세요. 여기 왔다가 천천히 이게 다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전체를 쓰게 되거든요. 근데 외측만 오늘은 오늘 외측만 외측만. 네, 팔꿈치를 앞으로 과하게. 더블 쓰게 되이로 더블 스트로. 오케이. 택시 운항 힘주고. 힘주고. 팡스 네. 앞으로 몸뒤로 누우면서 오, 올라가 보시겠어요? 서 예. 네. 네. 이렇게 올라가 보세요. 하나. 스탑. 오, 오 예야. 그렇지. 아. 다섯. 천천히. 10개만 할게요. 야. 자, 뒤고. 오케이. 아 더, 더, 펴주, 쫙 펴주시고. 하나만, 오케이. 야, 쫙쫙 <웃음> 오는데 <차가웠는데>. 괜찮으세요? 성형이라 <웃음> 어깨 놀했는데 여기 광배가 좀, 좀 아파요. 어깨는 데 광배, 등이 통해. 저기 봐! 저기 봐! 목이 안 돌아가! 저기 봐! 저는 등만큼은. 버티는 게더 중요해요. 아네거티브네네거티브자 보세요. 올라갔잖아요. 스톱, 버텨주기 하나. 이제 최대한, 최대한 펴줘야 돼요. 여기까지. 최대가동 범위로 해요? 네. 오케이. 반만 올라가고. 네. 어? 여섯. 그렇지, 좋다. 여기서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기만. 여섯. 쭉. 아... 일곱. 아... 앞으로 딸려가지 말고 뒤로 누우면서 아... 오케이. 아... 두개 두개 두개 두개. 기변의칼라 네. 그거 뭐, 뭐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저는이션메이션구는이거든요 주술 구장 보셨어요? 뭐야 주술 이장아니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이렇게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바깥에 이놓고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하는이친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렇게 올라가네. 는성이가이거 네. <웃음> 용섭 씨는 등 하부까지 매길 수 있게 예. 상체를 뒤에 누우면서 올라가면 <웃음> 네. 이건 오요. 약간만 숙여서 외측에만 힘들잖아요 그때는 <웃음> 발을 <웃음> 차서 위에서 버티는 거 하나 둘셋야 아, 차서. 차서. 이거 좋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만, 아, 하나만 아, 더 하고 버틸게 하나만 더 하고 자 아, 발로 아, 차시고 아, 아. 발로 빵! 버티는 거 아, 아. 아. 가슴 펴야지 가슴 펴야지 와 오븐 테스트 아. 이게 더 힘들어요 둘 야, 야, 야. 오케이 하나만 <놀람>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도와줘, 그 어, 하나만, 하나만. 어, 어. 하나 라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이나하요 하나 하이 팔이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요 하나 하나 하나 요아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점 100점. 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0 하나 하두 개만 더. 어깨 레슬레슬레 하나 하나 하레슬레슬레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하 근데 와. 등을 빼고 하잖아요, 어깨 모양이. 이렇게 올라와요. 와. 등을 빼고 하면 이렇게 올라오죠. 오, 오, 오, 오. 예. 아니 이거 울릉 네. 꿀렁 꿀렁 거리네. 꿀렁 꿀렁 거요 등을 힘을 안 주고 하면 이런 음. 느낌이고 등에 힘을 주고 하면 우와 꿀렁 꿀렁 거리네. 올라오죠. 오. 영상 봤을 때 제가 여기 들다고한게이게 등을 봤을 때이 길이가 되게 기세요. 아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야 는 엄청 좀, 기세요? 아니 좋은 거예요. 좋은,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아. 좋은 건데 상비 힘을 못 쓰시더라고요. 제일 장점은 제가 봤을 때 어깨예요. 아, 그러면 이제 단점이 등. 네 등. 아, 등과 인성. <웃음> 대부분 애플 다운 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이게 정석은 맞아요. 네. 근데 저는 반대로 등을 빼시고 턱걸이 하듯이 이 정도만 내려오시면 요 아니 아, 그러니까 견갑골을 아, 이렇게 전인을 시키시는군요. 맞습니다. 대신에 가동 범위. 짝핀 상태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되시고. 이게, 이게 지금 어디에 도움된 거예요? 어, 여기 힘... 겨드랑이. 아 겨드랑이죠 여기? 그렇죠, 여기. 아. 잡고, 잡고, 잡고 해요. 이게 빠진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어 맞아요. 오오오오. 이게 마랑 님도. 그래요, 저 이쪽이네. 이렇게 하세요. 거기 힘을 줘야 돼요. 아, 여기. 겨드랑이 아래에. 네. 오. 시간. 이것만 깨우치, 깨우시면은 마랑 님이 정말. 빨리 등이 좋아지실 수영이에요 아, 어, 저 진짜 제대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진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어, 장난기가 심해서 그렇지 운동만큼은 진지합니다 진짜 그 애니 얘기만 안 하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웃음> 딱 <나 그럼>. 인성... <웃음> 올라가세요 오케이 오 아, 어, 완전 좋아요 지금 와. 이 느낌 나느 나도 좋이고네 이거를 섞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도 하시고 평소신대 하시고 섞어주세요 잘 주시는 게? 네 오케이 다섯 빨라지지 말고 여섯, 열두 개만. 하나, 셋, 너무 잘 주는데. 네. 어, 느낌 좋아요. 네, 좋아요. 다섯. 오케이. 운동도 운동대로 잘하시지만 이게 입으시네 끼가. 지금 역사가 많아요. 왜요? 너무 무대 승을 주천못 해가지고 아 춤을 추정 중에 뻔인 사. 어, 좋은 거 아니에요? 난난 그거 되게 좋던데. 어. 잘 들으세요. 바디빌딩 협회야, 이거 뭐야? 피지컬 협회야. <웃음> 아니 심사도 심사대로 중요하지만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관객. 축구도 팬이 있는 것처럼 바디빌딩에 팬 되게 많다는 거 이번 에 알았거든요. 제 포징이 호불호가 되게 많아요. 제가 하고 싶어 해요. 음... 그래서 저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시고 아닌 분들 또 아니고. 아... 근데 저는 그 포즈로 작년 스터컵에서 1등을 했어요. 어... 아니 보면은 그 되게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흑인 머리. 칼 그, 그린. 분. 나도 바디빌딩 안 좋아했을 때. 때도 와 멋있다 생각했거든난 오히려 장려하는거 같아요 근데 이번 피지크에서 춤추겠습니다 아콜 빤스 벗고 빤스 벗고요? 아 근데 봉석 님 진짜로 귀여워요 <웃음> 어 엄청 귀엽죠 <웃음> 네, 게임으로 지금... 죽이고 싶죠 내 <웃음> 네, 이빨이 깨질 거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1등 피지크 선수는 봉석이 <웃음> 풀어볼를 알려드릴 건데 이건 느낌이 오기가 되게 어려워서 팔, 팔목을 먼저 살짝만 팔꿈치를 바깥으로 제 레플 다운하듯이 상체를 세우면서 올라오실 거예요 하나 또 최대한 늘려주셔야 돼요 둘 스피드는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다섯 가슴 더 어. 펴주고 가슴이 진짜 안 펴지긴 한다. 그래서, 오케이! 어 100점! 야, 100점, 100점, 100점! 야, 이거, 이거야, 이 이거. 팔꿈치 벌리고! 와, 전, 저는 오늘 최대 목표치는 뭐냐면은, 네. 외칭 느낌을 아시면 좋겠고. 아, 지금 펌핑 지린다니까. 표정도 질이고요 팔꿈치가 밑으로 만면안 되게, 바깥으로. 어, 가슴 피면서. 살려가지 말고. 네. 장점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오. 코어가 진짜 좋아요. 아아요 코어가 좋아서 이게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네.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허힘좀 푸시고 등에만 집중하고 엉덩이에서 집어넣어 주시게더 좋긴 해요. 아, 네 지금 그냥 그냥 이대로 하세요. 왜냐하면 이거 바꾸려 고하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 느낌은 잘 오시니까. <웃음> <웃음> <웃음> 얼마나 운동하셨습니까 선생님은? 저는 이수으로쓴말 아비 운동 시작했어요. 어 꽤나 늦게 시작하셨네? 네? 이런 바디비딩 쪽이 굉장히 일반 사람들한테 멀었을요 어? 그런, 네. 네. 그런, 그런 시점에 되게 유명하셨어요. 어, 피지크의 시도세라고 불려요, 제가. 선생님 지금 따라오는 그런 경력은 아직 없잖아요. 아니, 뭐 많죠. 제일 유명한 사람 김민수라고 있죠. 아, 아 타노스. 아, 운동계의 타노스. 아, 네. 내일, 내일 촬영가는 아, 진짜? 오,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 네. 아, 그러시구나. 네. 별명이 타노스예요. 아, 피지크 네. 파괴자. 일년만에 모든 걸 선접했습니다. 아, 정말? 로 네. 타고난 재능이네. 네. 사스케, 네? 카카시. 나루토? 아, 나루토, 진짜 나루토는 봤겠지. 다섯 때다 다, 다, 다 봤어요, 아, 루토 여기서 에 여기서... 진짜 바로 사르네슬벤 루 했잖아요. 제가 어깨가 최고 약점이었어요. 저도 배웠어요. 아, 네. 황철순 선수한테. 팩댁 머신도 그렇고 네. 그리고 펜토보도 가던 범위가 대부분 네. 여기서 끝나요. 지 어깨 가던 범위가 네. 여기서 끝난다는 거죠. 아 하지만 여기까지 늘려줄 거예요. 아이 늘려주는 만큼 보시면 여기 그 선이 가거든요. 네. 늘려주면은. 여기 이 선이죠. 네, 그렇죠. 그 오, 선인데 그러면, 예. 이렇게 저는 운동을 여기, 여기서 끝난다는 얘기죠. 이 이로 더늘려서 여기까지. 아 느낌 막문다 이유가 없어요. 네. 하지만 얼마나 늘려주냐. 보, 마, 마라님도 랩플당할때 때 보면 은안 늘려요. 네. 네. 늘려줘야 돼요. 늘려줘야 최대한. 네. 여기까지 와주는 게 포인트예요. 네, 이완을 해줘야 된다. 네, 이완해줘야 된다. 아, 작년에 네. 그러니까 지역계로 우승했거든요. 지역계가 가장 안 좋았는데 네. 1년 만에 창 운동 중에 하나라서 네. 썸비스 그립으로 잡는다네. 해서 네. 늘어났죠. 네. 당겨보시 오케이 당겨보시겠어요? 오케이 네, 맞아요. 둘 오케이 여, 여기 를짠다는 느낌으로 셋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넷 네. 다섯 요근에는 빼고 해서 어잘 잡는다니까 셋아 어, 오케이 느낌 넷 느낌 쏘굿셋 so <웃음> 한번 했어요 한번 펌핑력이 좀 올라왔을 거야 아까보다 아홉 아... 열 하나 아 좋다 둘넷 아... 하나만 아... 더 하나만 더 오케이 두 개만 더넷 하나 더 오케이 아... 고립도 이제 잘 되고 있어요 아니 조금내려도 되는 자세만 잡으면 바로가 되는 거 같아요. 바로 되는 것 같아요 팔을 폈다가 폈다가 구부리는 네. 식으로, 하나. 끊어서 끊어주는 거야. 아 둘. 이렇게 넓게 벌리면, 는 네, 넓게 벌리는 느낌. 최대한 멀리 돌아서. 근데 이 다음 운동이 이제 포인트예요, 오늘. 이제 이게 되게 자세가 너무 웃긴데. 아, 그 다음에 바로 하는 거 바로 이어서, 이렇게 벌리면서. 되게 빠르게 해요? 네. 힘이 많이 남아가지고, 원래 마지막이아는데 아 쳤다가, 그렇죠. 오케이. 아, 딱이에요. 아, 찾았다. 여기만. 그렇죠. 아, 야 와, 이거 바로 왔어요. 보이면서 어깨가 좋으니까요. 고, 쭉, 여덟, 오케이. 좀더 오셔야 돼요. 제손 제 찍으세요. 고, 툭 찍고 내려간다. 아, 팔을 모았다가, 팔꿈치를 붙이고, 네. 이것만 뒤로 가주는 거예 네. 스피드 보셨죠? 네. 여섯, 일곱, 여덟. 더 뒤로. 더 뒤로 와야 돼요.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오, 이렇게 네. 나오는구나! 올라왔어. 네. 지금 여서 여기부터 시작인 거예요. 아, 진짜.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야, 요, 야, 이렇게 나오는, 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야, 이렇게 손이 나오는구나. 더 뒤로, 더 뒤로.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와야죠. 이렇게. 이런 데서는 할수 있겠지만. 아니요. 다른 데서는 이제. 아, 숨어서. <웃음> <웃음> 구부리면서 일곱 아홉 굿 확실히 잡네 구 아홉 다섯 개만 더더 뒤로 아! 배달닿가 때까지 당야돼 아아악 나못죽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시샷 아! <웃음> 본인만의 운동을 같이 한다는 것보다는 저의 맞는 운동을 좀 가르쳐 주셔가지고 네. 와 가르침에도 이, 이게 있으시구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근데 정말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